No! f t s t o See? Gracias. 여기입니다. 내리실 때 천안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고성 이번역은이 열차의 종착역이 개화, 개화 알람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차 안에 두고 내린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메트로 보호사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Stop. This stop is k i w a k a The last station. You may exit on the lef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line. a n o a h k